돼, 다 괜찮아질 거야 슬퍼해도 돼다 지나갈 거니까 말해줘도 돼 너의 비밀 같은 거 내가 다시는 안 아프게 해줄게 너가 아픈 것다 이해해 상처 있어도 내가 마음 먹고 낫게 할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줄게 해도 돼 금방 나아질 거야 쉬어가도 돼 너무 달려왔잖아 원망해도 돼 내게 상처 준 것들 내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아. 다시 때도 내가 마음 열어 살아갈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더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줄게 우울 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줄게 다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줄게